날씨가 좋아서 정 지금, 바닷내음 맡으면서 라면 먹는다. 해 가져올게. 嗯嗯 <웃음> 동영상 이지롱 <웃음> 다 아시죠? 아 그거! 아, <웃음> 왜 이렇게 신났어요? <웃음> <부끄러워가지고>. <웃음> 미르 식량처럼 생겼다 아. 와 조심하세요 끝까지 붙어있죠? 이 어... 아, 붙었습니다 고 나중에 장작을 고 이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그냥 음 음, 저 이거 삽니다 오오오 음음 그리고 이렇게 전 안해봤지만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미리 주시겠지? 아아 아니 이쁘게 약간 그 사장님. 이거 시키면 이런 거 주더라고. 이 뭐야? 조금만. 라면 끓여 주신다. <웃음> 요호. 라면 담당이신가요? 음, 맛있겠다 요리사 이영우 씨. 순두 라면. 라면이에요? 오. 요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? 저는 군 때부터 했으니까. <웃음> 와, 진짜요? 18년이니까 26년 됐네요. 야, 장인이시네. 프로시구나. 야, 양념통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. 아 다시다도 있네 다시다도 구독하면 돼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, 금방 끓는다 진짜 빨리 끓어 대박이다 그 다음 이게 참기름 참기름 진짜 다을수 있겠다 이거 뭐지? 아 소금 우리 종지 세팅하고 있을까? 쌈장하고 그럴까요? 깨끗해, 깔끔 <웃음> <웃음> 쳐아보는 거지. <느낌. 웃음> 고위건놈 한! 얘는 편에 안넣어으려 이렇게 야채로 네 닦아주면 돼요. 음~~ 채소가 나오는군요. 누가 메인 셰프예요? 아, 저는 보조고 아~~ 저요. 바래 교재 한번 살펴봐 주세요. <웃음> 맛있겠는데요? 이게 무슨... 무슨 찌개? 순두부 찌개 라면, 애철이니실라면 아... <웃음> 역시 요리경력 16년 다 씁니다. 네, <웃음> 있는 거라. <거야>? 이거 <웃음> <웃음> 어, 요새 이천 대육있이더라구요 이게 버피예요. 아. 그래? <웃음> <있더라고. 그게 버페이. 웃음> 아 <웃음> 음, 봐. 이거 지금 하기로 돈이 그렇게 생겼다. 진짜 <웃음> 맛있어. 집에서 나나이 재 so... 아하. <웃음> 아 요리사님 뭐하세요? <웃음> 조용히, <해보래. 웃음> 조용히 해보래. 여기서. 연극 리딩하고 있습니다 디멜로 꺼 볼게요 잘꺼 보세요 <웃음> 이렇게 뜨는 거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불렀어 <웃음> 탄데가 났는데 아, 좀 멀리서 구워보세요. 이렇게? 아 먹어봐요 그냥. <웃음> <오> <웃음> 썸네일 나왔다. <웃음> 오늘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해보렴. 손까지 담궜있어 너아 <웃음> 웃겨 아 진짜 웃겨 와 진짜 와. 아 진짜 옆에 좀 쓰레기 뜨 난리다 아유 그냥 사고만 치고 감사합니다.